관계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데이터베이스 도구를 클릭하시고 관계를 클릭하겠습니다. 테이블 추가를 누르시고 수강 접수 테이블을 더블클릭, 수강 과목 정보 테이블을 더블클릭, 학생 테이블을 더블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을 닫아주시고 수강 접수 테이블의 과목 코드는 수강 과목 정보 테이블의 과목 코드를 참조한다고 했기 때문에 과목 코드를 과목 코드로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편집 창이 뜨는데 두 테이블 간의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도록 설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를 체크하겠습니다. 과목 정보 테이블의 과목 코드가 변경되면 이를 참조하는 수강 접수 테이블의 과목 코드도 따라서 변경되라고 했습니다. 업데이트가 변경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수강 접수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 수강 과목 정보 테이블의 레코드나 학생 테이블의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하라고 했기 때문에 삭제는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설정이 끝났기 때문에 만들기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다대일의 관계가 설정이 됐죠. 수강 접수 테이블의 학생 코드는 학생 테이블의 학생 코드를 참조한다고 했기 때문에 드래그해서 연결해 주시고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를 체크하시고 수강 테이블의 학생 코드는 학생 테이블의 학생 코드가 변경되면 이를 참조하는 수강 접수 테이블의 학생 코드도 따라서 변경된다고 했기 때문에 업데이트도 체크해 주겠습니다. 만들기를 누르겠습니다. 관계 설정이 끝났기 때문에 창을 닫고 예를 눌러서 저장해 주겠습니다. 제품 테이블의 창고 코드는 창고 테이블의 창고 코드를 참조한다고 했습니다. 관계 설정을 위해서 상단에 데이터베이스 도구 관계를 클릭하시고 테이블 추가를 클릭하겠습니다. 제품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창고 테이블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닫기를 눌러주시고 제품 테이블의 크기를 조금 키워주시고 창고 코드에서 창고 코드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를 체크해 주시고 만들기를 누르시면 기본 테이블의 참조 필드에 고유 인덱스가 없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닫기를 누르겠습니다. 창고 테이블의 창고 코드는 각 데이터를 유일하게 구별하는 필드라고 했습니다. 창고 테이블을 더블클릭해서 열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하겠습니다. 창고 코드에 보시면 인덱스가 있는데 인덱스를 더블클릭, 더블클릭하시면 중복 불가능이 나옵니다. 이러면 유일한 값이 되기 때문에 유일하게 구별하는 필드가 됩니다 이렇게 인덱스 중복 불가능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창고 코드를 기본키로 설정하셔도 됩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인덱스 중복 불가능을 하겠습니다 창을 닫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창고 코드와 창고 코드를 드래그 하시고,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체크하시고 만들게 하시면 오류 없이 관계 설정이 됩니다. 선을 더블 클릭해서, 창고 테이블에 창고 코드가 변경되면 참조하는 창고 코드도 변경되라고 했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체크해 주시고, 참조하고 있는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삭제는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확인 저장을 위해서 창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눌러주겠습니다. 수강현황 테이블의 학생번호 필드는 상공수강생 테이블의 학생번호 필드를 참조하는 외래키라고 했습니다. 서로 참조가 되려고 하면 데이터 형식이 일치하거나 호환이 돼야 됩니다. 학생현황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하겠습니다. 학생번호의 데이터 형식이 짧은 텍스트입니다. 상공수강생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하시고 학생번호를 보시면 1년 번호죠 아래를 보시면 정수로 되어 있습니다. 수강현황에서 같은 데이터 형식을 쓰기 위해서 1년 번호를 선택해도 1년 번호로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데이터 형식이 안되면 호환이 되는 데이터 형식을 써줘야 됩니다. 숫자를 선택해주시고 필드 크기를 정수로 해주시면 서로 호환이 됩니다. 이제 창을 닫고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예를 눌러주시고 창을 닫고 예를 누르겠습니다.